다음은 견조라는 캐릭터입니다. 총 4번의 평타를 사용하는 캐릭터고요. 스킬을 쭉 읽어보니까 탱커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패시브가 피격 횟수가 일정량 누적될 경우 적을 밀쳐내고 자신과 주변의 아군에게 방어력 상승 효과를 주는 소호자의 기계라는 패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평타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타 2타 다음에세 번째 3타 3타에서 4타 갈 때는 조금 빨리 누르셔야지 발동이 됩니다. 2, 3, 4. 마지막 날리면서 다운 상태를 만들죠. 하지만 이게 3타에서 조금만 늦게 때려도 4타가 나가지 않습니다. 4타를 캔슬하고 다른 스킬을 또 연결할 수 있겠죠. 견조의 1번 스킬입니다. 돌진을 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도 가능하고요 이거 맞추게 되면은 총 3번 연속으로 때릴 수 있는 스킬이 됩니다. 어, 맞추면 무조건 1번 스킬이 초기화되고요. 맞출때마다 초기화되기 때문에 여기 읽어보시면은 적중할 경우에 스킬을 초기화되고 총 3회동안 가능하다고 됩니다. 그럼 맞은 적은 플라이 상태가 되고요. 맞추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두번 더 때릴 수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날아가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네요. 살짝 텀을 주고 주변에 아군들이 좀더 때릴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스킬입니다. 2번 스킬은 지속 입력을 할수 있는 스킬인데요.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방패가 돌아오고 꾹 누르게 될 경우 이렇게 모았다가 날리는뭐 어 그런 공격을 합니다. 딱히 큰 변화는 없고 한 번에 날릴지, 아니면 심리전으로 모았다가 쓰게 될지, 어, 이 차인 것 같습니다. 대신 단점은, 어, 지속 입력 시에는 방향 전환이 가능하지 아, 않아요. 자, 다음은 3번 스킬입니다. 3번 스킬은, 이렇게 방벽을 만들어내고요. 방향키와 마우스 회전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벽은 원거리 공격만 맞구요 원거리 캐릭터를 골라두고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맞춰 쓰기는 굉장히 힘든데요? 어? 데미지 들어오는데? 어, 전면에 방어망을 생성하여 발사체를 방어한다 방어 안하는 것 같은데? 아 드디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3번 스킬 같은 경우는 방벽을 펼쳤다가 이렇게 방벽을 펼쳤다가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스턴블 상태로 만듭니다. 막으면서 전진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카운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되겠네요. 어.. 솔플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좀 굉장히 숙달이 많이 돼야 편할 것 같고요 파티플레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캐릭터일 것 같네요 다음은 4번 스킬입니다 4번 스킬은 타우의 4번 스킬하고 비슷하고요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은 범위가 점점 커지고 마지막 타수 때 자기 앞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자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찍으면서 자신의 앞으로 불러오고요 범위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야지 저 정도까지 잡네요 확실히 파티플레이에 적합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조의 핏살기입니다 어, 일직선으로 밀어버리는 스킬이네요 한번 타격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정도 거리 양호하고 아 정확히 정면을 상대방을 정, 정확히 보지 않으면 발동이 안되는 것 같네요 오 이정도 거리도 안 돼? 아 요정도 거리 안다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한 이정도 와서 아 요게 마지노선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짧아요